소를 씻고 난후 뒷문을 고정하다가 그분이 떨어지면서 중상을 입은 경우 하역작업의 일부이므로 교통상의 후유장애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법 2019가단 227292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년경 교통상에 후유장애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트럭의 적재함에 소를 싣고 이동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적재함의 쇠문이 떨어지면서 원고를 덮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8월경 경추부 척추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상태로 신경계장애가 남아 약관상 일상생활기본동작제한장애평가에 의하면 지급률 95%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첫 번째 쟁점 비탑승 중 교통사고 해당 여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한 비 탑승 중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대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운행 중이라 함은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당해 장치를 각각의 사용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화물차의 쇠무는 가축을 상하차 할때 지면으로 내려져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하고 상하차가 완료되면 적재함의 후면벽으로 올려져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면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자동차 보상 접수서에는 짐을 싣다가 라고 표현되어 있고 구급활동일지에는 소를 트럭에 실고난후 라고 기재되어 있고 응급초진 기록에는 소를 태우는 과정에서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요양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소를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량의 적재함 안으로 소를 실은 다음 쇠문을 올려 고정하고 적재 작업을 마치는 과정에서 쇠문이 원고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화물자동차인 이 사건 화물차량에 소를 신고 이동하기 위하여 차량에 고정되어 있는 설비인 적재함과 그중 일부인 쇠문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운행 중에 있었다 할 것입니다. 피공제자인 원고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니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쇠문이 화물차량과 완전히 분리되어 떨어진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일부를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동안 그 일부가 자동차로부터 분리되면서 충돌 또는 접촉하는 경우가 이 사건 공제 약관에 비탑승 중 교통사고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두번째, 쟁점,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인지 여부 이 사건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가축을 상하차한 후 가축이 정상적으로 실렸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재함의 일부를 이루는 쇠문을 고정하고 점검하는 것도 하역작업의 일부를 이룰 수 있으므로 하역작업이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하역작업에는 차량의 교통사고와는 별개로 고유한 사고 발생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사고에서 배제하는 점이 사건 사고는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상의 후유장의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